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 동영상에서 저기, 어, 누워서 하는 다리 동작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 일단 모래주머니 착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심지어당. 그래서 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얼굴의 좌우 비계칭 문제를 먼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장길성 얼굴의 좌우 비대칭 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찾으셔서 반드시 듣고 여러분들 몸 상태를 세밀하게 거울을 보시면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쇄골이나 목 근육 상태나 얼굴 크기나 눈꼬리나 실질적으로 뭐 잇몸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어요. 잇몸이 오른쪽, 왼쪽에 비해서 더 빨간 부분이 건강이 좋은 상태고 하얀 부분이 건강이 피가 잘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한데 일단 그 동영상을 먼저 꼭 들어보신 후에 이 설명을 듣고 조심스럽게 제가 가장 위험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위험하지만 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주의 깊게 잘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 부탁드립니다 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조심하는 것은 중량 조절을 조심하는 거예요 중량 조절을 조심하니까 는거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기준에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른쪽 라인이 작거나 내려앉아 있는 부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왼쪽 라인이 작거나 내려앉아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오른쪽 왼쪽 라인에 변형이 없다는 라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세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좀더 크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왼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으로는 피가 잘 올라와서 왼쪽으로는 발달이 됐는데 오른쪽으로는 피가 안 올라와서 오른쪽 뇌도 작고 오른쪽 두개골도 작고 오른쪽 목 근육도 작고 오른쪽 해도 내려 앉아 버렸고 쇄골이 권하게 보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요. 여러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영상 꼭 보고 이 동영상 다시 들으세요. 어. 시간이 걸린다고 동영상 설명이 왜 이렇게 긴냐? 이런 반응 보이지 마세요. 저는 도울만 하는 사람들만 돕고 싶습니다. 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음. 지식도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세밀하게. 아 제가 잘난 사람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 지금 세 개째 연속으로 찍고 있는데. 한번 힘 한번 내봅시다. 힘 내보고. 일단, 오른쪽 라인이 내리 앉았습니다. 그죠? 이제, 잘때 모래주머니를 착용해야 돼요. 잘때 모래주머니를 착용해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이게 모래주머니예요. 이게 뭘로 만들었나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래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양말이에요. 양말. 양말인데, 여기 보면, 이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끝을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이렇게 손목에 차는 거예요. 잘때 먹고, 차요 우리 가족들은 이거 제가 다 찹니다. 우리 딸도 차고, 우리 와이프도 차고.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면 감기안걸려요 안 차고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치열해져버려요 버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건데 머리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머리 주머니를 두 개를 찰 수도 있고 세 개를 찰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을 하나 봅시다 만드는 방법을 일단 여러분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쌀이 들어있어요 쌀쌀 쌀. 쌀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주방에 보면 위생봉투 있죠 비닐봉지 위생봉투에다가 쌀을 담는 겁니다. 쌀을 담는 건데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기준 여러분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돕는다면 제가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은 일단은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몇 g을 착용할 것인가,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30g에서 50g 이걸 여러분이 조정을 하세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좀 무거운 거예요 어 제가 잘때 착용하는 건데 이거 이건 여러분한테 좀 처음부터 이 정도 무게를 착용하면 여러분 잠을 못 잡니다 30에서 50g을 기준으 하는데 몸이 아주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30g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중에 50g으로 올려도 됩니다 그죠? 30g에서 50g인데, 아, 건강이 그나마 괜찮은데 명치 통증만 있다, 이런 분들은 50g을 착용해도 괜찮아요. 50g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에다가 살을 담으면, 종이컵 단 조금 안 되게 하면 50g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종이컵 반 조금 안되게 하면 한 5분에 한 2.5 뭐 하여튼 반에서 조금 내려오면 50g이야 그걸 비닐봉지 에3 0 g 은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밤에 이걸 착용하고 자면 묵직게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니까 내가 방법을 이따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조금이라도 덜 묵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드릴 테니까. 30에서 50g을 차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를 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30g에서 50g을 만드는데, 그니까, 러 50g을 착용하신 분들은 50g짜리 두 개를 만들고, 30g을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30g짜리를 두 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양, 양말, 그 그러니까 일단은 비닐봉지에 먼저 넣어야 살가루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안 생기니까. 비닐봉지에 넣어서 비닐봉지를 끝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 목이 조금 긴 양말에다가 비닐봉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딱, 이 끝부분을 손목에 너무 꽉안 끼게, 너무 꽉 끼면 피가 안 통해서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약간, 약간 헐렁하게, 약간, 약간 헐렁하게, 안 빠질 정도의 약간 헐렁하게 해서, 그, 걸 맞춰서 이렇게 해서 끝을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부, 붙여버리면 임시 모래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모래주머니 일단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세개를 착용해야 될 분도 들 계세요 그러니까 얼굴에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세개를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 발목에다 자, 잘 들으세요 어디라고요 왼쪽 발목에다가 30g이든 50g이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하나를 착용하세요 을 왼쪽 발목에다가 자, 나머지 하나는 손목에다가 착용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의 좌우 비대칭을 찾아야 된다. 얼굴의 좌우 비대칭을 찾아야 돼요. 저는 오른쪽 라인에 라인이 작고 내려앉아 있습니다. 폐도 오른쪽 라인에 폐가 오른쪽 폐가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오른쪽 손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누워서 자게 되는 겁니다. 누워서 자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 손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자게 되면, 이 무게만큼, 폐가 들려요 폐가 들린다 자는 동안 이 무게만큼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양쪽 폐가 다 조금씩 내려 앉아 있어요 제가 하던 그런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오른쪽 폐가 훨씬 많이 내려 앉아 있었어요 자 연구하는 자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더 많이 내려앉아 있으니까 폐의 높이가 다른 거야 자, 이게 왜 똑바로 안 되죠? 자, 폐의 높이가 자, 똑같아야 되는데 폐의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 폐와 폐사이예 폐는 양쪽에 두개 있어요 식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호흡을 하면 배가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면서 식도를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서 식도에 있던 가스를 이렇게 밀어내요 호흡기를 통해서 코골이 하면서 가스가 빠져나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코골이 하면서 가스가 빠져나와요 진짜로 저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래주머니를 착용하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폐와 왼쪽 폐의 높이가 똑같아지면서 가스가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더 내려앉아있기 때문에 오른쪽 폐가 위장을 옆으로 비스듬히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또 가스가 안 나와. 근데 폐를 덜 올려주면 위장이 압력 압박감을 안 느끼고 식도 쪽으로 가스를 미, 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목에 차는 거는 폐를 들어 올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차는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반대. 여러분들 이거, 이거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지, 낮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딱 벗어야 돼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이거 딱 벗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기 직전에 이걸 딱 착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제 기준은 이런 거예요. 자, 기준은 왼쪽 발목에 30 혹은 50. 저는 오른쪽 손목에 30 혹은 50을 착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게 기준이에요. 오른쪽 라인이 작아지거나 내려앉은 사람은 왼쪽 발목과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반대로 왼쪽 라인이 작아지거나 내려 앉은 분들은 다리는 똑같아요 다리는 다리는 왼쪽 발목이 똑같으니까 왜? 왼쪽 발목에 차는 이유는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든 왼쪽에 좀 머물러 있어주라고 왼쪽 발목에다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보면 다음에 자기 전에 다리 동작을 아무리 열심히 해 주고 나도 자다 보면 몸을 안 움직이고 있으면 여러분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기 때문에 가스가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스는 왼쪽에 주로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왜 오른쪽 창자로 그러니까 왼쪽 발목에다가 차 주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 왼쪽 창자 쪽에 가스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차는 거예요. 너무, 여러 무리하지 마세요. 충격받습니다. 30에서 50 정도면 적당해요. 나중에 한 달, 두 달, 석달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올려도 돼요.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 자유야.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조심스럽게 생각하세요. 올려가도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빨리 올리지 마세요. 최소한 일주일 상간으로 올려, 조금씩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하루, 막 다음날 막 올리고, 막 3일 뒤에 올리고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고. 자, 오른쪽과 왼쪽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왼쪽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발목과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주무시는 거야. 오른쪽 라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왼쪽 발목과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고 주무시는 거고 그죠? 근데 좌우 비대칭이 안 발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폐가 둘다 동시에 내려앉은 거예요 둘다 동시에 내려앉았으니까 그,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잡아라 운동하고 양쪽에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똑같이 착용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그냥 쉽게 치료돼요. 에? 자, 그런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3개를 만들어야 돼. 자, 30. 근데 이게 양쪽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때 조절하세요. 무게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야 돼. 자, 동일합니다.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왼쪽 발목에는 일단 차고, 양손에 다 차는 거예요, 양손 30이든 50이든 양손에 다 차는 거예요. 다 차고 주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손에 다 차고 주무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3개를 착용하셔야 돼요.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은 2개를 착용하셔야 돼요. 그럼, 좌우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이 두 개만 착용을 해서, 자, 요렇게만 해도 치료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적용을 해보시면, 아,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조금은 좋아졌는데, 아, 지금, 글쎄,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이게 판단할 시점은 최소한 이틀 최소한 3일 정도는 적용을 해 보셔야 돼 3일 정도 적용하고 주무시면 여러분이 잠잘 때 8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주무시고 자면 실질적으로 이런 혈관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틀 3일에 걸쳐서 점점 지속적인 점차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3일 뒤에 이게 명치 통증 문제가 축 해결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안 되는 그거는 그만큼 양쪽 폐가 동시에 내려앉아, 앉자 앉아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게더옳아요저 개인적으로는 세 개를 착용하고다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몸이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죽다가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설프게 아팠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향한 이런 애틋한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 자체도안 가질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아팠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을 거의 망가뜨린 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뭐 원수죠, 왼수죠, 왼수.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세 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발목에 발목에는, 발목에서 차고 있고, 양손목에서 차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저는 오른쪽 라인이 작고 내려앉았다고 했잖 않습니까? 오른쪽 라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처럼 하면 저처럼 똑같이 적용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적용하셔도 돼요. 나중에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무게를 조금씩 올려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똑같이 따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니까 내가 환장한다니까요. 동영상을 띄엄띄엄 듣는 모양이야. 그런 분들 보면. 50g 착용하라는데, 500g 착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다. 막 충격을 받아갖고, 막. 50g 착용하는데 50g은 살 요만큼이야. 500g은 살. 500g 착용해서 그 사람이 뇌에 문제가 안 생겼겠냐는 거야 제발 그런 실수 하지 마세요 저는 요 오른 손목에 한, 한 100g 정도를 착용해요 왼 손목에는 한 70g 정도 착용해요 6 0에서 70g 정도 저도 안 달에 달았어요 이렇게 하고 자요 그니까, 러 오른쪽을 더 무겁게 하는 거야. 왜? 오른쪽 폐가 더 커져 있으니까, 더 무겁게 하면 오른쪽 폐가 더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왼쪽은 좀 가볍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폐도 제가 좀 내려앉아 있거든요. 제가 느껴져요. 뭐, 이거 어떻게, 뭐, 제 가슴을 열고 보여드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폐가 내려앉는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으니까. 내려앉으면 가스가 안 올라온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자 이걸 적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건요 그러니까 만약 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아니, 두 개만 착용했는데 통하지 않는다 이러면 저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 왼쪽 발목에 50 오른쪽 손목에 50 을 착용했는데 효과가 약하다 약하다 이러면 한 개를 추가하면서 오른쪽 손목에 한 70정도 착용하고 왼쪽 손목에 한 30이나 40정도 착용하고 중량을 조금 비례해서 올려보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3개를 착용해 보시는 거야 그러면 통할 수도 있어요. 통할 수도 있어요. 명시 통증이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도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 발목과 양쪽 손목에 똑같이 착용하고 잤는데 50g씩 착용하고 잤는데 뭔가 조금은 괜찮은데 아직 글쎄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뭔가 좀 있기는 있어. 효과가 있기는 있어. 근데, 아직 멀었어. 그러면, 과감하게 70g으로 올리는 거야. 70g을 올리는 거야. 그럼 또 자보는 거야. 그럼 한, 한, 최소한 3일은 그냥 자세요. 응? 3일은 작용해보고, 자보고, 해봐도 안 통할 수도 있어요. 통할 수도 있고, 통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통할 수도 있어. 이안 통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얼굴에는 좌우비대칭이 안 나타났는데, 폐만 커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미치는 얼굴과 목에는 좌우비대칭이 안 나타났는데, 원래 아직 젊었어. 나이를 먹으면 폐가 커진 사람은 얼굴이 확 변해요. 좌우비대칭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의 친구들은 얼굴하고 머리, 목은 그대로 있어. 근데 폐만 떨어져 있어요. 이 쇄골만 약간 나타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좌우기계층안 나타난 게 아니고 실질적폐 쪽에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폐가 더 커져요. 왼손잡이는 왼쪽 폐가 조금 더 커져요. 평균적이에요. 이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고 찾아봐야 됩니다.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봐야 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죠? 자, 모래주머니 착용법. 자, 이거는 잠자기 직전에 착용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벗어야 됩니다. 벗기 전에 해야 될 행동도 있어요 이따가 또 한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